오늘은 제가 현지 출장 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작년에 저희 사업으로 개보수한 보건소 두 곳의 마지막 네 번째 점검을 하러 응우이와비행 지역에 갑니다. 소모이비 안녕 스마이디 Nice Nice to meet you 어, 여기는 어, 비행캄 지역에 있는 파파이 보건소입니다. 네, 이렇게 두 동이 보건소 건물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건물에 앞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분만실입니다. 분만실이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번에 새로 지원을 같이 한 물탱크인데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깨끗한 물을 쓰는 게 중요하지만 은 특히나 보건시설 그리고 분만실에서 깨끗한 물을 쓰는 게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급수탱크를 이용해서 깨끗한 물을 상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 씻을 수 있는 개수제도 작게나마 지원을 해서 보건소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응우이 지역 소킹 보건소 점검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한 손 씻기 개수대에서 손을 씻고 보건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 음. 여기도 똑같이 저희가 코이카 사업으로 지원한 보건소 개보수 부문실 개보수했다는 개보수. 명패가 이렇게 여기 있고요. 여기가 저희가 이번에 개보수한 부문실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세이브 e t 드 e c h i 라오스 시 o 의 루앙프라방 필드 오피스입니다. 어, 루앙프라방 필드 오피스는 루왕프라방주 보건국과 같은 부지 내에 이렇게 같이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홈 체크하고요. 네, 이렇게 다 방방이 나눠져 있는데 저는 이쪽 방을 쓰고 있고 저희 사업팀 직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옆에서 항상 함께 같이 일하는 저희 사업의 밀 M&M 담당자인 아와 인터뷰를 해 보려고 합니다. Goodbye. Goodbye now.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to us? My name is Tonsawan p o d i Chan. I am a new coordinator for the Koi Ka project uh, based in Long Pa Bang, p o l a n um I have been working here for almost four years uh, since 2018. Uh, I am responsible for the um, project quality design, monitoring, evaluation, and also the uh, to build the capacity of the staff not only s c i staff but also the partner the government partner Yes, because this, uh, this job is the work that I is my mm -hmm. dream job <laughs> uh, I really like it because, um, because I can help other people especially the people in the r e o t e area Yeah, you are a very nice person You're lovely Everything you do is I feel is really lovely Yes, yeah, you are so hard y o u also um, a hard worker And I, I think that you can you can, okay, you can adapt yourself to love Really easy You can eat everything. You can... Especially n o d l You like n o d l Yeah. Um, I hope you enjoy every moment in Laos. 이렇게 출장 영상이랑 제 오피스에서의 평소 모습을 짧게나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매우 극히 일부분의 모습이지만 영상 보시면서 어, 개발협력 사업으로 파견 나간 직원들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떻게 업무하는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요체정코리아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앞으로도 파견 직원의 생활과 모습 영상으로 많이 올라갈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소식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이만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